<목소리로> <목소리로> 여러분, 저희는 상담을 끝내고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요. 점심은 치킨 먹으려고요. 차로 저희 그. 그 아이 저희 상담받은 데서 차로 한 15분 거리라서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점심 먹으러 쌀통닭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러분 저희 밥 먹으러 왔고 이거 쌀로 어 쌀로 튀긴 치킨이라서 뭔가 좀 건강할 것 같은 느낌? 메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뭐 먹을래? 저 닭발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닭발 세트 하나랑 그리고 이게 후라이드 반 마리가 나와서 양념치킨 반 마리를 하고 그리고 체다 찰두고 먹으려고요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끝나고 클라이밍 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클라이밍을 찾아보고있니다 근데 좋은 클라이밍의 기준이뭐예요 어려운 문제 많은 거? 음.. 나는 시설이 뭐, 좋고 깨끗하고 넓고 음, 주말... 원래 원래 한번게 먹죠, 그 짜잔! 저희 메뉴가 나왔어요 요거는쌀통닭 프라이드 그리고 요거는 양념인데 저희는 순한 맛으로 시켰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채소 맛네 팔짱 말리지? 말리 그리고 요거는 근데 메뉴 이름이 핫도그 아니었고 찰도그였나? 그런 건데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고요. 감자튀김은 세트에 포함된 건데 양이 너무 많아요. 다못 먹을 것 같아. 근데 여기다가 닭발도 나오거든요? <웃음> 걱정이에요. 다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나 이거 다리 먹을래? 왜먹어봐 맛있어? 알았으. 먹을게? 안 돼? 불렀어. 살짝 매콤해. 좋아. 음. 제가 먹고 싶어서 시킨 닭발인데 아, 지금 너무 많아요, 양이. 근데 여기 리뷰에서 사이드 맛집이라는 걸봐 가지고 먹어 보고 싶은 거는 시켰습니다. 불향. 그 있는 는건더 먹어 보했어 그냥 그냥 먹기 불편해서 별로 안 좋아할 닭발 맛있어 응, 응 나도 그냥 겠어 떡볶이 찌맛다 자꾸 경매로 배 사서 바다로 나가자고 <웃음> <웃음> <웃음> 아나싫다하고 <슬프하고. 웃음> 근사한 것도 있어. 봐봐. 아, 오빠 보여준 거안 근사할 것 같아. 근사한 거 있어. 아, 이거. 아, 싫어. 더 근사한 거 있어, 근데. 엄청 큰 것도 있어. 창육 그. 알바노다 진짜. 알바노야 우리 외할머니. 어, 그럼 할머니한테 좀 부탁하자. 이게 그거 내가 보던 거야. 그래. 오, 오, 오, 오 진짜. 이러봐봐. 오! 어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건 요트야. 유일한 어? 요트야. 지금 선박 중에 올라와 있는 몇 년식인지 알아 이거? 70년대? 97년식 어 나랑 똑같은 해태어났는 그렇네 어 이건 괜찮다 그지 괜찮지 이거 근데 사진... 이거는 여러분 저는 저희는 스킨 다 먹었고요 완전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킹 받은 버블리 승부욕에 지금 붙어올라서킹 받은 버블리 팔을 최대한 펴야 돼 앞으로 <웃음> 팔보세 오른다리 좀더 이동해서 가겠다. 야아 지금 초록색 지 어, 초록색. 오른다리가 아, 드 일로 와. 이렇게 봐야지 시청자들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웃음> 왼손 먼저 봐야 돼. 왼손, 왼손, 저 위에를 잡고, 어, 그치? 오팔 길다. 그리고 저검은색도 어, 그치? 아, 해냈다. 했다. 했다. 했다. 좀좀더내려 14g을 섭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새로운 회사 투자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계약서이고요 아니 계약서를 투자하는 날까지 분명 엄청 여러번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투자하는 날만 되면 뭔가 잘못된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작년에 투자하는 대표님들이랑 오늘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해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PR 담당자님 모시고 가가지고 같이 소개도 시켜드리고 후속수자 들기 전에 기사를 하나 PR 담당자님한테 내보내서 인터뷰 하나 할까 해가지고 같이 가려고요. 시간, 시간, 여러분. 지금 시간은 10시. 저희는 핵 야근을 하고 삼겹살을 먹으러 갈 거예요. 소고기요. 소고기래요. 오 진짜? 주로이야주로 유미 식당. 어, 주말에 술마셨어요 남자친구랑? 그런지. 아, 네. 대박이다. 아 네. 어, 육회 짱이다. 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 여기. 어, 여기다 아, 여기다. 네네. 이거 잘 된다 이거. 생물이지. 생어. 나 생어 영구실에서 음. 음. 연구했는데. 이거는. 미쳤는데? 별로? 나왔어 <목소리> 여러분 저 출근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네요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래층에 회의실을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안 오셨는데 여러분, 저는 미팅하고 돌아왔고, 오늘 가지고 왔어요. 닭가슴살. 저는 미팅하고 돌아왔고요 지금 어, 5시 45분인데 제가 전혀 약속 8시거든요 그래서 그 8시 전까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은 일은 미팅록 오늘 한거두개 써야 되고 오늘 미팅 세개 했는데 하나님이 적어놔서 두개 써야 되고 그리고 유니콘 파인더 아직 완성 못해서 기업 두개더 찾아가지고 그거 적어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투자한 회사에 약간 Why We Invest 그거 홈페이지에 올라갈 콘텐츠를 써야 돼가지고 또 해보도록 연습 집도 뭔많 이제 빌려 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진짜 당황스럽다. 아. 야, 여러분, 저 트랩이 샤워했어요. 미쳤다, 진짜. 진짜, 진짜 어이없어. 요거 저희 퇴사하신 영은님이 죽고 가신 휘낭시에입니다. 저 저녁 약속 갈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근하고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엄청나게 와보고 싶었던 근데 맨날 줄이 길어가지고 못먹었던 호미호식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트럭들 어쩌고랑 네. 무슨 카트 카레를 시켰어요 근데 이 여기는 껍정색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종합옵구고 이거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단판을 확인하래요 오늘 있었던 일중 가장 머쓱한 일을 겪었답니다 저 여기 이제 안올 거예요 호미 옷 어? <웃음> 여러분 저 집에 돌아왔고 이거는 아몬즈에서 저한테 단순 선물로 보내주신 반지라서 제가 냅다 까봤습니다 박스는 이미 버려버렸고요 목걸이는 많아가지고 반지로 골랐는데 엄청 여기저기 잘 어울려서 잘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짠! 제가 상품명은 더보기란에 잘 적어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출근을 했고요. 오늘 요거 회사 냉동실에 넣어놓으려고 닭가슴살 두팩 가지고 왔어요. 좀 늦게 자가지고 필라테스를 늦었어요. 그래서 엄청 급하게 필퇴하고 회사에 왔고요. 밥이랑 군것질 너무 많이 했더니 인바디가 너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식단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이거는 저희 파트너님이 회사에 가져다주신 단백질 칩 먹을 거고요. 그리고 저 연봉 협상 다시 해가지고 오른 연봉 계약서 오늘 다시 도장 찍었어요. 여러분 저는 점심으로 혼자 육회 비빔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겁나 오래 걸렸어요. 상황이 엄청 더러운데 제가 지금 무슨 일하고 있냐면 저희가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2월이니까 아마 작년 결산 실적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실적 받아서 회사 상황 체크하고 다음 분기는 좀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또 신규 투자 받았으면 지분율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거 체크하고 뭐돈 얼마나 캐시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너무 많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엄청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준 데이터가 맞는지도 사실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미팅이 다 끝났고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왔는데 커피는 아니고 얼그레이티 오는 동안 다마셔버렸어 소화제를 샀습니다. 제가 먹을 건 아니고 갖다 주려고요.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아 어, 맛있는 거 많네? 여기 원래 술집이구나? 네, 이거 막... 아, 메뉴가 나왔어요. 맛있겠다. 여러분 저는 이불 빨래를 하러 왔어요. 원래 보통 그냥 세탁기에 돌리는데 여러 개 빨려고 하니까 그냥 빨래방에 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엄청 오랜만에 빨래방에 왔습니다. 집을좀 했고 지금 다 돼가지고 저장하고 집에 가려고요. 아 동전 겁나 많아 만원짜리 바꿨더니 어, 컬리 브런치 세트에 들어있는 스모크 소세지 인한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주말이고요 저 오늘도 망고 회를 떴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애매하게 또 떠버렸어요 <놀람> 이 시대를 이용해 주고. On joue au rugby chaque fois, c e s t i e e t n et l 여러분 공연을 보고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주변에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등촌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요. 전화해보니까 영업 종료했다고 해가지고 비슷한 식당으로 왔어요. 음, 맛있겠다. 난 고기가 좋아. 로잘 나와도 돼요? 괜찮아. 사 이렇게 우와. 완전 맛있어 보이게 나와 지금. 장난 아니야? <웃음> 여러분, 저 여기 진짜 완전 잠실 최고의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맛있는데, 심지어 너무 친절하심. 영업 다들 시간이었는데 전화하니까 영업해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맛있었다.